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수가 뭐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꿋꿋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국이 수출금지제한 품목으로 히토류를 지정하면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에 포함되는 금속 같은 쪽 그래서 뭐 알루미늄, 또 텅스텐, 니켈 페라이트, 마그네트, 몰리브덴 뭐 이런 그 희귀 희귀 금속 쪽 그리고 또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또 2차 전지, 배터리 업체들이 많았죠. 그래서 재활용 분야에 있던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희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희귀 금속은 뭐 희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희귀 금속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5%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 금속 생산량에 그리고 이주또이 히토류 리 쪽에 페라이트 마그네트나 몰리브덴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이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 유니온 머틸리어스 아주 단골손님이죠 이 히토류 리 얘기만 나오면 얘네들은 이제 상한가를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맛집이 바로 이 유니온 유니온 멀티리얼스죠. 어 그리고 이 히토류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류는 어 지금까지 이제 꿋꿋이 계속 상승을 해가고 있는 성화이텍, 포스코홀딩스 얘가 이제 거의 뭐 단골손님이죠.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부터 니튬, 페배터리뭐안 어 끼는 데가 없습니다. 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뭐 단골손님이 이 포스코홀딩스고. 어,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이 성화 혜택이 오늘도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이 히토류 관련주가 미중 그 악화될 때마다 어, 서로 이제 맨날 물어뜯고 싸울 때마다 이 히토류가 등장하면서 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한번씩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내줍니다 하지만 또 꺾일 때는 또 바로 이게 꺾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이 부분을 따질 때는 이 실적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원위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또 히토류 관련해서 또 요소수 관련 주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에도 깍두기죠. 이 요소수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이 항상 이 히토류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. 그리고 어, 이 KG와 롯데정밀이 요소수 시장에 거의 80% 이상을 점유하는 생산 기업입니다. 그리고 오늘 그 히토리 관련 주들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유니온이 상악가가면서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. 이 실적은 이제 안 찍히죠. 이, 이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이 실적을 볼게 아니라 이 재료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재료가 강도가 이게 어느 정도 센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. 또 상승하는 시기도 또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갑자기 또 추락하면서 또 원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급등할 때에는 언제든지 또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실적이 안 나오면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보면 시가총액이 예외 같은 경우 유니온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죠.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가볍게 오늘 상하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작은 힘에도 급등을 하죠 적은 돈으로도 상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화 이태 얘는 대장주 아주 꿋꿋합니다 얘는 시가총액은 이제 5천억대가 됐고 실적도 이제 나오는 놈이죠 12배 수준 그리고 이 히토류 관련주의 평균 PBR이 1 7 4배입니다 아직도 뭐 싸보이죠. 0.45배 수준. 어 그리고 동국이가 18배. 어 그리고 저퍼주를 보시면 이제 황금이 얘는 이제 5배 수준에 있습니다. PBR도 좀 낮고.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주에 들어가고 니켈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. 이 스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뭐 상승률로는 좀 작았죠. 이 스텐 같은 쪽보다는 이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 마그네트, 페라이트, 마그네이트 이런 종목들이 더 움직임이 좀더 좋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특징을 좀 보시면 어이 대장주 포스코홀딩스가 228조로 이제 가장 무겁지만 뭐 움직임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다수가 다. 1,000억 원대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, 이런 천억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어, 대단히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간단히 어,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인터내셔널 얘는 상사관련주입니다 몰리브덴 확보를 위해서 <웃음> 미국 구리광산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좀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좀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하지만 이제 고배당주 제는 결산 배당 3,000원을 결정하면서 현 주가 기준으로 해서 9.16%의 고배당을 주는 LX 인터내셔널. 다음은 티플렉스, 티타늄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그 장비 부품을 생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종류가 좀꽤 많죠. 이 니켈부터 톱스텐까지 어,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흐름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어, 다음 황금 ST 얘는 스텐 제조 기업입니다. 니켈 관련주 어, 얘도 이제 뭐 바닥에서 조금 이제 움직이면서 200일선을 살짝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. 다음은 유니온 어, 얘는 유니온 머티리얼 지분을 44%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 특수 시멘트, 백 시멘트 이런 쪽 관련됐고. 또요소수 관련주로 이게 또 부각되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. 그리고 고그 불수원 지분을 이제 10.2%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예그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그 히토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최고가를 한 번씩 찍습니다. 이게 이게 지금 최고 과거에 보면 11,000원대까지 한번 찍었었죠. 그 뒤로는 이제 만 원을 넘기가 이제 힘들었죠. 만 원대만 더하면 무조건 이제 던져야 되는 종목이 만원 이상을 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. 제 실적이 좀 나와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좀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유니온 머, 멀티리어스 얘는 이제 사업 회사입니다.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런 자성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좀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. 동국 RNS 얘도 광산 관련해서 호주 광산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. G N 1 에너지 얘는 이제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열 발전 관련주고 뭐. 한번 이렇게 과거에 한번 이렇게 7000원대 까지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얘는 뭐 깍두기죠 뭐 여기 2차전지 리튬 폐배터리 뭐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철강 쪽에도 껴 있고 그래서 뭐 항상 뭐 움직일 때뭐 대장주기 때문에 철강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뭐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노텍 어 얘는 이제 분쇄용 세라믹 비드, 이토리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런 비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얘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. 이지. 얘는 페라이트를 생산하려는데면 필요한 주원료가 이 산화철입니다. 산화철 세계 1위, 이지. 얘도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지금 요 거래량을 한번 크게 터트린 이후에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대원 와서 얘는 이제 벽지 만드는 회사지만 또이 캐나다의 또 광산 개발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삼화전자 얘는 페라이, 페라이트 코어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. 코어 제품을 뭐 각종 전자 부품 기기 같은 데다 들어가는 이런 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노바테. 레오디움 자석 관련. 얘는 뭐 오늘 뭐 흐름을 좀 타지를 못하고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성화 하이텍, 요놈이뭐 아주 포스코딩스와 같이 주도줍니다. 얘는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제 마그네슘 성형 접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점유 일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또 거의 독점적인 납품자가 이성화 하이텍입니다. 웰크론 한테 황산 니켈 또 폐배터리에서 또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웰크론 한테